오6 2이6 0이 에어가 오오아이씨아시작부터 옥가가 이거 미봐 잠깐만 어씨 달려줘요 이아 진짜 옥가야 이게 예, 그렇지 하나 아, 아니 씨아 어. 진짜 옥가네 싸움 어. 개못했데 하나, 하나. 아니, 둘 아니 얘가 바로 독성친거봐아씨 아니 으렁니 때문에 이런 커는 이미 없긴 했겠다 아니 으르렁이 선 넘네? 아씨 방울뱀 방감두 아니 방울뱀 까져봤지이다 잡겠냐고 엄마 꿈 잡아줘 아씨 안돼! 나이스! 아니 아 아니 이거 왜 오! 잠깐만 네? 화생총! 화승초... 뭐야! 화생총 3야아 <웃음> 근데 저거 기쁘기나 <웃음> 아우, 아, 진짜 좋았어요. <웃음> 여기 서로 난리 났어. 그냥 아, 준했어 네, 어, 여기 동미로이 <리로> <리로> 아니, 막을라. 아까 내피들랑비슷하잖 아, 뭐야? 이거 선 대. 아죽준 아, 준네와 <죽나>? 아, 이렇게 났네저 테스 거든요 아, 자전거 안 좀... 아, 니리미 일손짜리 잘려는거좀좋아아하는 지금까지 하던 전장처럼 하면안 되긴 하네. 어, 그 철미 시신님한테 훔쳐오는 거예요? 네. 제가 2개 훔쳐어 저한테... 어, 뭐야? 아 얘.. 아.. 어? <웃음> 입은 사성 됐어? 아 이게 하나 더 나는 거구나. 흠! 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<이제 웃음> 아 얘가 벗겼지. 하나 더 나는 걸 <웃음> 아니 왜 나가 왜냐고냐고? 오, 하라. 아 이거 제개 좋아, 음치 낭금. 글쎄요? 리분이이등 아닌가? 천번역까지 있으니까 아 어, 잠깐만 아니 에반데? 얘랑 싸울때 존나봐 싸워 이길 수 있나 이거? 진거 아닌가? 41야 아, 황매가 하는게 나왔을려나 립은 그렇게 빨리 잘릴거면은 황매가 하는게 나왔지내겼네 아 <웃음> 아니 근데 애초에 황매가 황리븐을 하면 황미리븐을 무조건 해야되네 한고리랑 그런애들 죽어야되니까 서순이 없죠 사실 어. 아니 이거 다리는 원래 한 번에 안 사면은 모자 손실 나가지고 근데 마지막으로 저 친구는 하죠 아 육실이 더 센데 마이갓 없던 실 진짜 다리 린이 <웃음> 한턴만에 250이 한개 생기네 <웃음>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한턴만에 250이 한개 생기네 <웃음> 정령을 그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아! 이름이 도 죽었어.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아, 꿈과 희망도 없는 판인 줄 알았는데, 어이가 없네. 웃지마세요 웃지 세요 우리같이 피니컬 안좋은사람들이나 못하진않은 할수있어요 키키키키키키 빨리해 빨리해야돼 빨리해야돼 빨리해야돼 시간이없어 시간이없어 비켜! 비켜! 제발! 비켜! 피켜피켜 피겨! 야하자. 야 그래도 순방했어. 그래도. 아하하하하하. <웃음> 원래 이런 잡아치는 방 잡아치는 게임 많이 해가지고 어. 보던 사람들은 알아. 아, 하하 아, 까화장실 아, 아, 아, 뒤지고. <목소리>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오 칸좀 하지마 진짜 아니 1등이잖아 이거 이번 하스편도 재밌게 보셨나요? 하스편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재밌는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점주콘 c o k r 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도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